수익은 무엇으로 얻는가? 매도 매수 잘하면 수익이 납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재매수 후 매도 잘하면 또 수익 납니다.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잔고는 쌓이고 수익에 추가로 원금을 더 불입하고 또 매수 매도 잘만 하면 수익이 넘쳐 흐를 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은 무엇으로 얻는가? 참. 철학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잘 수익 해보니 어떻던가요? 잘 안되죠. 우린 롱런의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세세하게 배워야 할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익은 중압감이다 라고 남기고 싶네요. 보통의 경우 매수 후 수익이 났을 때 내려갈까 중압감 팔고 나서 올라갈까에 허탈중압상실감, 매수 후 손실날 때더 떨어질까봐의 중압감, 손절한 뒤 제자리 갈까봐의 허탈중압감, 시장 이탈 후 관망하는 것도, 타인 계좌의 수익률이 더커 보이는 중압감까지, 이 모든 것이 주식인의 매도 매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동호회, 사설펀드, 투상 매니저, 고수, 도사, 참 많습니다. 또 찾으러 다닙니다. 특히 인터넷 동호회. 클릭 몇 번에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왜 찾느냐. 처음엔 몰라 배우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엔 중압감 피할랐고 어떻든 개투님들은 고수 끼면 좋습니다. 중압감을 조금 피할 수 있으니 하지만 만남은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 영원히 같이 갈것 같지만 결국 혼자 할땐 다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개투님들. 이처럼 수익은 중압감이니 피하려 하지 마시고, 부딪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낼 때의 수익이 나의 온전한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잔고의 수익이 많은 놈들은, 시장의 많은 중압감을 이겨낸 분인 것입니다. 중압감을 이겨내는 기술은, 앞선 분들의 좋은 글, 말, 특히 생각을 받아들이시어, 스스로 중압감을 이겨내는 심리 관리의 지혜 가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껏 커오면서, 쉽게 벌었으면 좋겠지만은 액수도 커지면서 중압감이라는 넘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네요. 장기투자 이것도 중압감 땜시 어렵더라고요. 장투도 중압감이 희박해질 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압감을 피하는 기술을 터득하기보단 이겨내는 기술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은 중압감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르는 돌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주식하다 보면 어렵게 얻은 비법으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탄식을 하고 하늘에 대고 기쁨의 고함도 지르고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니 이것 또한 순간 이더라고요그 순간이 각 개인마다 2에서 3개월 일때도 있고 2에서 3년 일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의 영광에 파묻혀 비법의 발전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구르는 돌엔 이기가 끼지 않습니다. 최고의 비법을 찾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면 서서히 때가 끼기 시작하죠. 때가 끼면 동작이 느리니 순간 판단력이 늦어집니다. 이렇듯, 우리 주식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잘 굴러가다가 낭떨어지러 가는 분들도 있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감수해야 할 리스크인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다간 지금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의 내 자리는 어떻는지, 내 계좌는 어떻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깝깝 답답하죠? 1년 안이 3년 뒤의 미래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열린 두 눈과 두 귀로 좋은 것을 많이 받아들이시어한 단계 올라서는 주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라서면 본인이 좋습니다. 비법이 많다고 자만하는 순간 서서히 몰락하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너만 되는 웅덩이, 낭떠러지 이런 것들이 비켜가더라고요. 그래서 겸손, 겸손 하라는 뜻인가 봅니다. 주식에서 쭉쭉 뻗어나가려면 세상에 편견이 없어야 한다. 내가 주식을 처음 하면서 잘 돼야지, 돈 벌어야지, 잘 나가야지. 경제 공부해야지 라고 입문했던 것이 그리 순탄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주식인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론 간과하고 살았던 것이 어렸을 때 받아들였던 고정관념을 바꿀 줄 몰랐던 것이었다. 스스로였던 아님 타인이 힘이었던 그것이 너무 늦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냐 믿고 옳고 살았는데 이제 나름 고수인 척되어 보니 그런 것은 이제 추억 속 이야기거리 밖에 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이젠 내 습관 속에서 사라져 버렸 것 같다. 살아보니 투자자님들께 고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깊은 추천하는 말로는 주식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오늘도 나는 편견을 버리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편견이라는 넘과 씨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도 대문박 속세에는 나의 기준이 절대 표준인형 생각을 한다면 십중팔구 망한다. 그 표준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난 나에게 스승으로서의 깨우쳐주는 분이 단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참 개고생은 덜했을 것인데 라는 과거의 회상을 참 자주 한다. 어찌 잊을 수가 있으랴 갑자기 비장해 진다. 투자자분들 스스로 편견을 버릴 줄 안다면 쭉쭉 뻗어나갈 것이며 아님 나의 편견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누군가라도 내 옆에 있다면 그나마 쭉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 바뀌면 현재의 그모습유지이 세계가 원래 전쟁터이니 그터 속에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적당한 힘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은 덜 부드러워도 되지 않을까?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니 나에게 투자하세요. 주식도 내가 하는 것이요. 계좌도 내 것입니다. 손실도 내가 보고 수익도 내가 봅니다. 맘도 내가 아프고 기쁨도 내가 느끼니 미래를 보면서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세상 속 삶을 제대로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던 간에 꿈도 내가 꾸고 변화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고수를 따라가든지 따라하던지 성공도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니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느나 특히 생각에 투자하십시오. 즉 생각의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혼자서 외롭다고 느낀다면 시장에선 별 볼일 없느니 스스로 상패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시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니 허투루 듣지 말고 생각의 시간에 꼭 투자하십시오. 깊이로 들어가면 종류가 엄청 많으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헌데 이 시간 재미는 별 없습니다. 찾다 보면 희열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차트만 열라본다고답나오는거 아니다. 가능성은 볼줄 아니. 연통해보거라. 또 인색하면 돈못 번다. 말듯 알제. 그냥 몇글 적습니다. 이곳 주식시장에서 3년 이상 머문 사람들 중 수익을 내는 이는 3% 정도라는 증권사 통계가 있습니다. 예로 대입을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대학의 3% 이내를 연고대 정도라 생각해보면 연고대 아무나 가나요? 아마 연고대 이상 가려면 노력 그리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노력 그리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대학의 경우 꼭 연고대 이상 가야 성공합니까? 좋지 않은 대학을 졸업해도 가정 꾸리고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주식 세계는 그 3% 안에 들지 못하면 자멸하거나 피눈물 흘리며 나오는 세계입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차트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무엇이 없다면 결국 실패입니다. 자신에게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부족하다 싶다면 펀드 쪽으로 가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란 말안 해도 잘 아실 듯 합니다. 저는 이곳 주식 세계의 무서움을 알기에 저는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펀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결코 주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식을 위해 투자한 그 시간 그 노력으로 다른 것을 했다면 현재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수익을 올리고 있기에 계속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언제 날릴지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세계에 들어선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곳 세계에 투자한 것이 많은 것에서 비롯된 미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라면 주식을 하느니 차라리 자신에게 맞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